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해서 넣었을 때 음성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파워 디렉터에서는 잡음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샘플 영상으로 제가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음성이 마이크의 문제인지 노이즈가 많이 꼈더라고요 한번 샘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로 자 편집하시고 싶은 부분에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오디오 편집 하단에 오디오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 열리고요 왼쪽 목록 중에서 하단에 특수 클릭하시고요. 노이즈 감소가 있습니다. 고정으로 선택하고요. 30 정도를 적용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. 알러브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